음. 안녕하세요. 팁시다이버입니다. 오늘은 7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제가 사실 한 2주 전쯤에 운동을 하다가 목을 다치면서 약간 목을 돌릴 수도 없고 또 어깨죽지에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근력운동을 할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두달 뒤에 mpc 대회를 준비하다보니까 체중관리에 대해서 좀 예민해질 수 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뭐좀 포기할까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세리본 블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시간 감소에 좋은 다이어트 보조제라고 하는데 저 사실 다이어트 보조제잘안 믿거든요 플라시보 효과 같기도 하고 거의 먹어본 적이 없는데 또 이정재 형님 뭐이영진님뭐 김태희님까지 이런 광고를 한다고 하길래 한번 테스트해 보자 저녁에 딱 한번 먹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2주 동안 한번 먹어봤습니다 거의 13일 동안 저녁 먹고 나서 딱 이것만 먹었는데요 제가 2주 전에 제 몸무게가 69.8kg에 근육량이 5 7 1 k g 그리고 골격근량이 35.3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바로 재서 데이터를 볼 건데. A few moments later 오늘의 데이터를 말씀드릴 건데. 자, 몸무게는 68.4kg에 어, 근육량은 53.2kg 그리고 골격근량은 32.5kg로 그래도 다행히 몸무게 방어는 잘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어, 운동을 거의 안하고도 몸무게 방어라든지 체지방 방어를 조금 효과가 있는 걸 제가 느낀 것 같아가지고 과연 운동을 하면서 2주 동안 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으로 제 몸에 직접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7월 28일이니까 2주 뒤인 8월 11일 수요일 날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찍을 건데요. 그동안 운동을 빡세게 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2주 뒤에 뵙겠습니다. 렛츠고! 음! <웃음> A few moments later. 자 오늘은 8월 11일 수요일이고요. 저번 28일 7월 18일에서 정확히 2주가 흘렀습니다. 바로 오늘 어, 몸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측정을 완료했습니다. 몸무게는 65.4kg 그리고 체지방률은 12.7% 그리고 근육량은 53.2% 골격근량은 3 3 1 k g 나왔습니다. 제가 어,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예, 또 일주일 동안 어, 교통사고 나서 일, 입원하는 바름에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한 결과 이렇게 조금 살도 많이 빠지고 체지방률도 감소했는데요. 저번과 비교하면 그래도 체지방률도 한 4% 정도 감소했고 어, 몸무게도 한 3kg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육량은 그대로긴 하지만 그래도 골격근량이 한 600g 정도 상승했네요 이렇게 세리번 블루맨을 먹으면서 효과가 이렇게 많이는 있을지는 몰랐는데 식단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저녁밥만 먹고 이렇게 한포만 먹으면 간단한 방법으로 몸무게를 유지하고 나름 좀 커팅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어서 너무 놀라긴 했습니다 아무튼 제 신체 실험 결과 나름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름철에 살을 빼시고 싶은 분들 혹은 몸무게 체중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세리번 블루맨 저는 아마 계속 사용할 것 같은데 저희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